우리 하이델베르크 오늘 육문 공부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함께 답을 할까요? 육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형,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네. 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이 육문에 이제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수 있다고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였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린 그것이 죄요 그죄된 상태가 비참함이고요 그런 존재로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니라 핵심이니라 그게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니까 그것을 지켜라 라는 그렇게 지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희는 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할수 있는 존재냐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드러낸 본문이었어요 할수 없다 왜할수 없느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없다는 라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에 쓸 때마다 그걸 더 깊이 절감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문까지의 질문이었고, 6문에서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슬리는 그런 존재로 처음 지을 때부터 그렇게 창조한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느냐 지을 때부터 하나님을 본성 우리 마음속에 거스리는 성향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것이냐 그 질문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아닌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곧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을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임하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불완전한 것일까요? 완전한 것이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우리 창조시에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뜻하는 바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뜻하는 바가 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하는 바의 형상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본래 어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창조시의 지음을 받았는지 본질적인 우리의 자신을 먼저 확인을 받고 그리고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이제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창세기 1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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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나게 하라는 소명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도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여 뭐 충만하라 하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라 예, 하나님의 형상이 첫 번째 뜻하는 바는 우리는 왕이다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수인계 받은 하나님의 부왕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고요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 이런 개념이 앞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꼴 하나님의 통치예요.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 아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곧그 천국이죠 천국을 열망한다 내가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 그 말은 이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자로 하나님은 그것을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내신 하나님의 고유하신 생각이에요 아 나는 왕이다 왕왕왕 왕, 왕. 나는 왕이다 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왕 되심이 갖는 특징이 뭘까요? 왕은 뭐죠?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였는데 우리가 이런 창조시에 가졌던 우련 이런 존재됨을 뭐로 상실하냐면 죄 종로로 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이 왕댐을 상실해버렸어요. 뭐가 죄죠?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왕권을 보이며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스리도록 특별히 다스릴 수 있으려면 그 왕에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을 각기 갖고 다 쓰는 어떤 은사와 재능들을 왕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그가 오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그냥 탁탁 이름을 줬죠 이 놀라운 다스림의 능력이에요 그 놀라운 다스림의 능력을 왕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그 각양 아,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탁월한 놀라운 능력들을 주신 건데 우리가 그 다스려야 할 것들에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로로 된 것이 우리가 이 왕권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그 말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줘야 하는 그 다스림의 자리에서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든 그리고 놀라운 탁월한 어떤 그 언변술이든 그 좋은 언변술로 사기를 치고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고 사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독특한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의 개념이 좋고 어떤 사람은 수보다는 그림이나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탁월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썩어짐의 종로로스로 들여지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일차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받고 나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받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은 실상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문 시작이 뭐였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 하나님이 내게 은사도 주고 재능도 주고 탤런트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나의 것이라고 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죄의 종로로 타여 다쓰려야할 자가 다쓰림을 받는 것이구나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게 대표적인 문화명령이거든요 기독교는 세상과 등지고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로서 이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명을 위하여 이 재능을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그거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살래? 아, 이제는 죄 짓지 않고 교회에서만 살래. 말씀과 기도서 아니요.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암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바른 교리와 실천, 삶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기 우리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바르게 알고라는 말이 이 말은 교리적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적 알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고요, 헬라어로는 기네스콘데 이것은 부부가 서로 성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알매참 지식이 아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이는 것으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문화적인 그리고 예능적인 그리고 뭐 의료계 쪽에서 우리가 교육계 쪽에서 모두 다 드러나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하나님.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뭐 모든 과학이나 어디서나 우리가 아,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될게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을 세우면서 인간을 존엄하며. 인간의 그 퀄러티를 높여주면서 인간의 됨데미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으로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세상은 다 심리학이든 교육학이든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세워주죠. 왜 그러죠? 왜? 인간이, 인간이 사실은 자기 재능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이 재능이 있다는 라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각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탁월한 자리에 갔을 때도 그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아 이것은 인간, 나라는 존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나를 쓰시는 것이다라는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으로 쓰여지지 않고 때그 시간부터는 종로로 태버려 죄의 종로로.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배우려고도 않고, 더 이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가 있더라도 그 위치 속에서 늘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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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게 지금 우리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27절에 그 어, 우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지금 그입이 복수성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 복수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매 있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이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아 <웃음> 이게 목사님 별뜻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면 돼요 <웃음> 그 생각이죠 남자와 여자라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요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를 나타나시는 우리의 구원이 왜 예수 믿고 좋은 데 가는 장소적 구원으로 국한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셨던 창조 목적과 구원, 구원의 목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가 구원의 목적이에요. 왜요? 창조 목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듯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있거든요. 창조는 사실은 하나님의 완성된 종말의 뜻과 완성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말을 벌써 하나님은 가지고 창조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받아서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의 종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창조 목적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요 물론 그 창조는 아담이 완벽한 완전한 존재는 아니고 완성될 존재로서 지어졌죠 그런데 대체 무엇을 향한 완성된 존재냐 무엇을 향하여 창조를 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우리라는 것을 등장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내시는 이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관계성과 교통함으로 우리 사도신경 줄마다 우리가 같이 나누죠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이 개념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고 그리고 그 창조됨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참여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사미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될 수가 있는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창조 시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오늘 토요일, 주일도 아닌데 우리 재은 자매님은 이렇게 많이 졸린가 봐 창조주와 이렇게 피조물의 관계였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 하나님의 정말론적인 구원의 목적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7절에 가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들 삼고 싶은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성을 가지셨던 것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교제니까 그 교제를 목적으로 하여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피조된 존재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싶은 것은 이제는 종말에 가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당신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인들을 그렇게 관계성 속으로 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확인해보자고요 창세기 5장 가봅시다 5장 1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했죠 일컬으셨더라 3절 같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아들을 만들었다라는 것과 이 지금 같은 동일 선상에 지금 놓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아들을 낳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낳은 모습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똑같은 자를 만들어낸 것을 아들로 끌고 오잖아요 동일선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라 부분에서 아 그냥 우리를 단순한 이 땅에서의 대리통치자로 어 왕권을 갖는 부왕으로서 만들어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치권을 갖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실행될 수 있을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은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메울 수 없는 간격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성삼위라고 하죠. 이 성삼위를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구분하면 좀 신학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니까 귀담아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또 하나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왜 이게 구분이 되는지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성신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영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존재하시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본질적으로 어, 신격이 하나이시면서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 삼위가 존재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존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또 성령은 아버지가 보내고 또 아들이 보내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경륜적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특별히 구속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구원 역사를 위하여 인류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왜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 10장 30절에 가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왜 아들로 오시냔 말이에요 왜 아들이냔 말이에요 왜왜 왜. 네? 우리를 아들들 삼고자 우리를 아들되게 하고자 하며, 우리를 히브리서 1장 말씀 우리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신약 353페이지 쪽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잘 보세요 누구를 통하여? 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 만유의 상속자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고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면 우리를 공동상속자란 말을 써요 우리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고 우리는 이 만유의 상속자와 함께 상속받는 공동상속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음, 그 만유의 상속자로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말씀 하시죠 이는 하나님 이, 이, 이는이란 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예요. 본체가 그 형상이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오직 본체가 하, 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아담도 어, 죄를 짓기 전이었지만 여전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왜 나타나냐면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 아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들을 삼아서 성사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 속으로 들이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요한음 1장 18절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나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품,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시죠? 아무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내졌었대요. 이유가 뭐냐? 왜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왜 오시는가 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왜그 본체의 형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본체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우리를 들이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3절 좀더 봅시다 자,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 설명을 하는 가운데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아들 되심을 설명해요 사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그 기업으로 얻는 게 뭔지를 보세요 그 기업으로 얻는 게 우리예요 우리, 응?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기업으로 얻는 게 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안 했다 이거죠. 안 했다 이거예요. 천사의 기업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는 너의 아버지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10편 2편 7절이죠.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라는 이 얘기가 예수님에게만 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기업이 된대요. 기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그 놀라운 소유권, 놀라운 축복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구원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아들들 되게 해서 예수 안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10절 볼까요? 우리 10절. 그러므로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얘기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들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속량의 구속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 그죠? 이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아들들을 이끌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이 되어서 오셔서 아들들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이끄는 거죠. 그죠. 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구속 곧, 송량 죄사함을 주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11절 같이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 우리죠.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형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게 여자인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데 그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 되셔서 오셔야 되는가 천사도 아니고 천사로 오면 어때요 그런데 천사에게는 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신성을 예수님이 제안하셨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나,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사건을 항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신성을 스스로가 제안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왜 신성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몸에 겪으시면서 하나님이니까 안 아플 거다. 우리 희수자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아프세요? 그 고스란히 그 아픔을 겪으는데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며 괜히 죽었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죄로 인하여 겪어야 할 모든 지옥과 사망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무거운 인류를 향한 진노의 짐을 그의 신성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인간 어느 누구도 고통이 크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진 게 뭐냐. 예, 예수님이 마아들 되시고 그마아들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믿는 저희를 아들들로 이끌어서 영광 가운데 이끌어서 어떻게 당신의 가슴에 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하며 교제하며 참여하며 하나님 몸이 좀 불편하고 내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초월적인 힘만 빌려서 하나님을 동원하여서 문제만 해결하고 급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나를 내었는가? 우리 굉장히 영광스러운 고급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들 되셔서 하신 역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 스스로로 이런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약속과 복들을 놓치면서 세상의 복들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만 붙잡죠 보세요. 에베스소 1장 가보세요. 에베스소 1장 보세요. 1장 2절을 한번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자 함께요. 찬송하리로다. 아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 우리, 예, 보이세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지금 에베소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란 말이요왜 그러냐? 왜 그러냐가 지금 설명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요. 주시되 주셨다. 그게 뭐냐? 4절.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지원받기도 전에 얘기해요 지금 이게 지원받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란 말이 뭐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다같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저녁에 무엇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느냐 누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 좋아하죠 복 이만 아나포도 복이고 뭐다 그걸 갖다가 현실의 복으로 생각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복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가 왜 부덤에 붙이셔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가? 왜? 저와 여러분을 아들들 삼아서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이죠 그, 그것이죠 그 그래서 게시록에서는 이미 그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그 완성을 갖고 사실은 하나님은 묵시 속에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류 역사 속에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한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이 뭔지를 비로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지금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슨 일을 끝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끝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속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거 붙잡고 신앙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믿는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고 우리의 믿음이 핵심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근데 거짓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자기 행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죠 썩을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죠 하나님을 속이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만올리여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똑바로 견지해서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함몰시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만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구원의 이 풍성함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깨담으로 말미암아 아 나도 아들들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딸들이 아니 딸들도 다들어가네 아들들 하나님 형상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마다들이시고 나는 그 마다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뭘 어쩌자고. 이게 구원이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로 나를 이렇게 참여시고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그냥 나를 그냥 천국이라는 좋은 곳만 보내줘도 땡큐 했던 게 우리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왜, 왜 흔들죠? 하나님을 참으로 찾도록 하나님 한 번만을 붙잡도록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뒤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예수를 내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가치에 버금가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만날 수 있도록 알도록 우리의 욕심을 흔들고 우리의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놓으려고 하나님 저요거 요거 잃어버리면 저 없어요 자존심 그리고 썩어질 것 붙잡고 명예 붙잡고 헛된 것 붙잡고 그것 붙잡고서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드는 거죠 가장 좋다 싶은 것들 다 하나하나 다 뺏어가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복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종교입니까 왜 초대교회에 그 폴리캅 같은 86세 폴리캅 같은 초대교회사에 보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 밑에서 신앙을 잘 이렇게 배우셨던 교부세요. 그런데 로마의 핍박시에 부인해라. 장작더미 위에서 부인해라. 태워 죽이지 않겠다. 근데펄리카비 뭐라고 했어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도 실망시킨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 하지 마, 마시는 게 좋아요 불교가 훨씬 더 마음의 수양을 갖다 주고 유교가 더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냐 좋은 죽어서 좋은 데 가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왜 아들 되셨는가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러운 인간의 죄된 껍데기를 쓰시고 오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불렀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람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울고 웃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실망시키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진정한 소망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이데베르크가 가장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요지예요 일문의 질문을 전체가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의미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나도록 하라는 소명이고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통을 보이게 하라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썩어질 죄 종로로 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사용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미 하나님과 더 임재를 나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이건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끼욱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참여해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권합니다